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코스피 0.49%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0.7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 환율이 이제 1,318원 69전을 가리키는 모습이었고, 어 유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유가가 이제 72달러 46센트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환율은 이제 1200원 때까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1300원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어,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였죠 그래서 지금 1300원에 1340원 밴드에 대한 움직임을 어, 이어가는 이어가는 양상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음, 당분간은 그 밴드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웃음> 대신에 이제 상방으로 1,400원까지 한번 벗어날 가능성은 좀 있다. 어, 근데 그 자리가 다시 1,450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 환율이 이제 그렇게 벗어나려면 이제 채권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아니라면 어, 지금 현재는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만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어, 마찬가지로 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 자체에서 어, 지금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2079억 원에 대한 매수 어, 그리고 외국인이 4,758억 원 매도를 나타냈고요. 어, 기간이 2,227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어, 386억 원 매수, 외국인이 435억 원 매수, 기간이 752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지금 현재 2,357포인트까지 오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 이번 주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월요일에 이제 진행을 할때 말씀드렸던 것이, 어, 12월 달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2350에서 2520 포인트,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어, 물론 어, 이제 오늘이 또 옵션 만기였고요. 2350 포인트 전후까지는 지금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좀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저는 왔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빠졌고 내일 또는 다음 주 중으로 이제 반등을 보일 수 있는데요. 어뭐 2,35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그 자리에 서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최근에 주도주라고 보였던 2차전지 쪽에서 지금 현재 조정폭이 나오고 있었고 나머지 이제 낙폭과대군에 대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양상인데 어 지금 요번주 빠졌던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어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가 내려왔다 포인트가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반등을 좀더 붙일 수 있는 포인트로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상방은 또 제한됩니다 상방은 지금 현재 2420포인트가 지금 저항구간이고 그 위에가 2520포인트거든요 상방은 여전히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있는데 비해 하방도 지지 구간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시장을 판단합니다. 음, 그래서 뭐 저희가 공개 방송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뭐 지금까지에 대한 하락 자체는 크게 뭐 독려하지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난다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에 대한 하락은 우리가 뭐 예상했던 밴드에 대한 하락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토요일 저희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12월 1 7일어 12월 17일입니다. 17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에서 강연회가 있는데요. 무료입니다. 어, 그래서 시간 되시고 어, 2023년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만일 참여하셔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오늘 주제 내가 좀 잡, 잡았어요. 우선 이제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죠. 러시아 본토가 피격을 받는 상황이 나타났고. <웃음>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에서 시장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낼지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위믹스가 이제 상패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법원 그 판단이 떨어졌고요. 원래 이제 오늘 유튜브에서 대표이사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신경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뭐 해명 없이 그렇게 연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소송을 좀 준비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상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고 자 그리고 이제 아바타 아바타가 전세계적으로 지금 대히트 상품이죠 아바타가 현재 a u 율 국내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여기에 따른 테마가 확산될까 에 대한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데요 음 우크라이나가 이제 간이 배밖으로 나왔습니다 어 본토 타격을 어, 지금 하는 모습이 었고 어, 이러면 이제 러시아도 사실 이제 물러서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죠 어, 대단히 힘든 상황이 벌어져 버렸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어 본토에 대한 타격은 안돼 아, 경고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 우크라이나 안에서 뭐 싸우 치고맞고 싸우면서 점점 자기네들 무기 많이 써주고 뭐 그러면 그게 제일 베스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피격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추가적인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아, 지금 좀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뭐 아무리 미국이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핵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우려감을 지금 나타냈다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습을 좀 하는 과정이라 보고 어,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어, 우리가 이제 뭐 이야기들을 보면 발단이 있고 발단 다음에 이제 전개, 전개에 어, 절정, 어, 위기, 뭐 그리고 이제 결말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는데 음,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절정과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봐요. 음, 어, 이 다음에 지금 현재는 힘들겠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결국 이제 결말이거든요. 어, 여기에서 어, 극적인 하회가 이제 이루어진다든지 어, 또는 러시아가 핵을 쏘면서 더 이상에 대한 악재는 없어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어, 지금 현재 작년 2월달부터 올해 2월 이죠 올해 2월달부터 이어져 왔다 이제 전쟁에 대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 아닌가 이게이한 번의 큰 충격파 이후에는 시장이 오히려 빠른 안정화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확전이 좀 되더라도 증시에 대한 영향은 한 번의 충격파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보다도 이제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12월 13일날 이루어지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 물가 상승률이 얼마를 기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다음 주는 좀 맞춰서 보자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참 슬프고 황당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뭐 악몽이 현실로 드러났다. 위메이드 위믹스 투자자들의 운명은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음, 그러면서 밑에 이제 얘기들을 보면, 전날 상패에 갇혀본 기각, 아,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위메이드가 오늘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어, 위믹스도 98% 하락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가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위메이드 주가에 대한 전망을 흐리다고 판단하는데, 실적 역량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위안의 어, 뭐, 보고서를 적어냈다. 라는 얘기인데요. 뭐 있으나 없으나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만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음,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월요일날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요 유튜브에도 녹화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위메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양심이 있는 전문가라면 위메이드 추천하면 안된다. 어. 어. 이, 현재, 틀린 것을 인정하고, 빨리 수습해야지만, 어, 회원도 살리고, 고객들도 살리고, 할수 있다. 라고 했죠. 어 저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어, 상당 폐지가 될 거를.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음, 뭐, 지금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돼버렸고요. 음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은 다들 뭐큰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대응하셨을 거로 봅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이제 경고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피했을 거로 보는데요. 다만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직도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 이제는 살아날 거예요. 라고 어떤 분이, 어떤 전문가분이 또, 어, 회원들에게, 고객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참 황당했던 것이, 어, 결국에는 이제 잘못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작정 이제, 이제는 언젠가 살아날 것이다. <웃음> 그거는 이제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물론 뭐 중간중간에 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슈로 붙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웃음> 오늘도 원래는 이제 해명을 하기로 했어요 대표이사가 근데 해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기를 하면서 본인의 심경 신경을 컨트롤 하지 못해서 오늘 방송 못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 이제 저 대표이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도 있겠지 본인에게 걸릴 수 있는 소송도 저는 준비를 할 거라고 봐요 본인의 안의를 좀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상황이 오면서 본인도 공식적인 자리에서에 대한 발언들이 결국에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어, 또는 소송에 대한 어, 뭔가에 대한 꼬투리가 잡힐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대표이사에 대한 포지션에서는 절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에 대한 발언은 최대한 자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적인 부분 자체에 대해서 피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소송에 대한 부분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또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또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송이 엮이는 기업들은 <웃음> 어, 우리가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도 어,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웃음> 실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저가까지 내려왔다고 볼수 있지만 사실 이제 미르포라는 게임이 어, 지금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 그 P2E라는 날개를 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 2월달, 2월 22일 날 공략을 했던 기업입니다. 장기 투자가 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업이 1000%가 올라갔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작년 가격대까지도 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접근을 하기엔 좀 힘들다. 오히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여기서 정리되는 데까지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라 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볼수 있겠지만 지금 당분간은 어 우리가 이런 게임주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시선을 좀 보낼 필요가 있다. 어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공략했던 기업이 엔씨소프트로 큰 수익을 또 봤는데요. 엔씨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고유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웃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반등이 나왔다고 보고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지금은 게임주는 당분간은 어,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더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뭐, 이런 위기가 또 지나고 나면 또 기회가 반드시 오는 거니까요. 어, 함께 힘내서 열심히 즐겁게 주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바타에 대한 내용인데, 어,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계속 공부를 하고, 어, 추천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다를까, 또, 아바타2에 대한 내매율이 또 50% 이상을 또 차지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테마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테마가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 테마가 있고, 관련된 테마가. 두 번째는 이제 극장 테마가 있습니다. 자, 아바타로 인해 가지고 극장의 유입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테마가 이제 특수효과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제 제작 관련된 테마가 있죠. 컨텐츠 제작 관련 테마가. 자이 중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우선 이제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낙폭과 대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배가 꽤 돌아요. 결국 현재 극장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극장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부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 그죠? 반등 일부 나온다 봐야 됩니다. 다만 이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어 현재 극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저는 그만큼 OTT 시장이 확장됐기 때문에 극장 인구도 감소하는 것도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미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예전처럼 극장이 흥행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이런 극장인 문화 자체가 반등을 보이는 데는 제한된 반등밖에는 보일 수 없다고 라 보는 입장인데 자 그렇게 보면 극장 관련주가 대장주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대신에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구간이 결국 추가적인 부분에서 특수효과 관련된 기업들은 변화가 좀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우리가 이제 흔히 특수효과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볼수 있는 것이 음, 이런 아바타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그래픽을 구현해냈을까 어떻게 이런 효과를 냈을까에 대한 부분을 관심있게 좀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같이 한번 보실 종목이 음, 앞서 이제 극장 관련 CJCGV 같은 기업들 먼저 한번 같이 보자고요. CJCGV가 오늘도 이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일부 붙이는 양상이었는데, 뭐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더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저 12,4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부분이었고, 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호로도 지금 현재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바닥을 드러내고,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여기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앞에 저항 구간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저항 구간 자체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자리가 이제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띌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가 한 2만원대, 2만천원대 밴드 정도가, 어, 물량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의 특수효과 관련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서는, 돌아서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덱스터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강계 영화를 특수효과, 어, 그리고 뭐 승리호에 대한 특수효과. 만들어냈던 그리고 기생충에 대한 특수과를 만들어냈던 기업이 덱스터이기 때문에 이런 반등세 자체는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5만원 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주가 가 많은 때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반등 되돌림 파동이 지금 붙어서 올라오는 과정이니까요 좀더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좀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많은 때 상장에서 8만 6천원 까지 올라왔다 지금 조정폭이 꽤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제작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웃음> 어, 거기에 따른 여파가 또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컨텐츠 제작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작사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같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바른손 같은 기업들은 어 앞서서 이제 기생충 영화에 대한 제작 이슈 이후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또 빠져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바닥을 다지는 신호 들어오고 지금 반등을 붙였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또다시 반등 붙이고 또다시 한번 바닥을 다시 또다시 반등 붙이고 이번에 또다시 반등을 붙여내고 올리는 거이거든요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앞에서 들어왔던 자리 자체를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제작사까지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다. 저희가 판단할 때 탑으로 볼수 있는 것은 우선은 이제 특수효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제작사들을 좀더 공격을 해보면 어떨까. 극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한적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상승 여력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오늘 주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저희가 12월 17일 날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에서 어, 무료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어, 또 좋은 장소니만큼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누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어, 그리고 저희가 어, 뭐 이런 <웃음> 토요일 오후 2시 어, 내용은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전망 및 변수으로 매수해야 될 종목까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어, 수익률 아시죠? 뭐 하반기 수익률 그리고 11월달 상당히 높은 수익률 뭐 와우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 가시고요. 저희가 주식창에서는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검색식 특강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검색식들이 검증이 되지 않아요. 음,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검증을 통해가지고 성과 검증 내에서도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검색식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검색식 그런 어, 오픈을 하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